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시 투고방 나도 반갑습니다 어? 마탱이 안녕히 가세요 네. 어? 횡단친다고? 먹키 키스빼기 힘들 것 같은데 아 키스 안 나게 쳐야지 이 사람아. 아! <웃음> 괜한 키스 걱정했네. 공도 못 맞추는데. 야배꼽 힘내라. 이얘 어? 여기까지 온다고. 조금만 더. <웃음> 내가 키스는 안 나게 친다고 했냐 안 했냐? <웃음> Thank <laughs> you. 뭐요? 그러제? 양빵이지 밤 <웃음> 누굽니까? 왜 이렇게 사이좋게 있다니? 흠. 큐비트면 자동 파울이다 이 씨. 반드시 치자. 반드시 반드시. 아! 아! 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야 미안. 미안해요 기다려봐 좋았어 쭉빼기 뭔애병이다냐스 왓? 에휴... a y e e e 와, 아따, 잘 치요.